만약에 이게 상품을 올렸는데 그게 막잘 팔리는 상품이었다가 응. 이제 이게 상품이 상품 만약에 품절이 된다거나 이제 상품 이제 제품 생애 주기가 끝나서 응. 이제 그거를 이제 어 내려야 되는데 이거를 그 페이지를 이제 다른 상품으로 바꾸면은 혹시 그게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은 아예 원래 있던 잘 팔리는 페이지를 다른 상품을 등록하면은 그냥 아예 초기화가 되는지가 갑자기. 궁금합 네, 일단 상품 썸네일, 그리고 상품명, 상품 가격을 건드는 순간 검색엔진은 어, 이게 새로운 상품이라는 걸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순위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 이제 시즌이 지나가가지고 이 상품이 여름 시즌 상품인데 겨울엔 안 나가잖아요. 네. 그럼 판매 중지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90일 후에 상품을 다시 판매로 돌려놓으면은 신상품으로 다시 우선 최신 점수로 다시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판매 중지를 해놨다가 푸는 편이고요. 상품을 변경해가지고 다른 상품 판매를 하진 마세요. 이거는 사실 오픈마켓에서 주로 많이 하던 방법이었는데 어,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차라리 상품의 최신성을 받으시는 게더 좋습니다. 네. 대답이 됐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